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드청년입니다 오늘은 KT올레TV에서 시청할 수 있는 키즈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채널로 어떤 부분이 볼만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게요.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KT올레TV 키즈랜드 접속방법은 리모컨에서 TV 홈 버튼을 누르고 키즈랜드로 접속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TV 에센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25개 채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키즈랜드 홈을 보면 인기 캐릭터 영어 테마관부터 영어 놀이터, 책 읽어주는 TV, 자연백과, 홈스쿨, 넘버원 무료관, 캐릭터 등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영어만큼은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어 놀이터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이곳에는 유튜브 인기 동요, 최애 캐릭터 영어 시작, 대표 영어 흘려듣기 타이틀, 맘카피에서 입소문 난 차근차근 영어, 스콜라스틱으로 배우는 미국 영어 커리큘럼, 영어 도서관, 영어 레벨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로 노래해요 채널에는 코코멜론, 레고 바다나무, 디즈니, 뽀로로 등과 같은 캐릭터가 나와 있어서 아이들에게 친숙하니 푹 빠져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채널은 24개월부터 4세 유아 대상 콘텐츠로 캐릭터 영어 놀이와 함께 평상시 채널을 계속 틀어놓으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어 흘려듣기로 4세에서 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였는데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인기 DVD와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은 미국 국공립학교 교재인 스콜라스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키즈랜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6세 이상 어린이가 볼 만한 세계 유명 동화는 칼데콧, 아동문학, 수상작 등을 보며 재미있게 영화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간접적으로 미국 문화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컨텐츠의 질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ake s o m time to end.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Hello, hello, hello, hello, nice to see you, nice to see you.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레포, 피자! 예에! Yeah! Hello! Written by Francie Alexander and illustrated by Vincent a n d r i a n i I see cat. Hello. Hello. <웃음> I see dog. Hello. Hello. I see rabbit. Hello. Hello. 어떠신가요? 호불호가 갈릴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컨텐츠 교육적인 컨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요? 다만 이 모든 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TV프라임 키즈랜드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처럼 TV에센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25개 채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월 2만 9백원 결제 시 놀면서 배우는 영어 놀이터 1만 편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인기 컨텐츠 5만 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키즈랜드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매체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매체가 안전한 콘텐츠만 제공할까요? 매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줄 때마다 망설여지셨다면 올레TV 키즈랜드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이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